지금 창업시장에서 선호도 1등은 메가입니다 메가 K모 브랜드 B모 브랜드 아니 이디합니다어 이디아 이디예 <웃음>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수 양입니다 예 창업통 인터뷰 야오늘터 새로운 톤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창업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장 역시 한 브랜드만 하더라도 거의 8천개에 육박하는 프랜차이즈 시장 아닙니까? 이 프랜차이즈 시장, 시시각각으로 계속 움직이는데요. 오늘 프랜차이즈 현장 전문가, 예, 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정말 잔뼈가 굵을대로 굵은, 내공 깊은 전문가 한 분과 함께 두 남자의 프랜차이즈 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현장에 오신 현장 프랜차이즈 전문가, 예, 이용구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살다 살다 또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이, 이런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에서 투샷으로, 이야, <웃음> 재밌습니다. 아, 예, 예. 이날이 오는군요. 아, 그럼요. 90년대 창업시장, 2000년대, 네. 2010년, 아, 2020년대가 아, 아, 됐잖아요. 90년대 그러니까 되게 오래되고 있어요 <웃음> 아, 그런가? <웃음> 아직 젊으시니까. 아, 아니, 근데 중요해. 네. 이거, 네, 네. 이거를. 그래서 저는 최근에 2020년대, 이 코로나 시대의 창업시장, 프랜차이즈 시장이, 야, 네. 이게 좀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죠. 좀 많이 들여서, 네, 네. 우리 두 남자가 직접 프랜차이즈, 특히 창업과 관련된 이런 프랜차이즈 시장, 창업시장에 대해서 긴 것과 아닌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이 속사를 보여드리는 이런 코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첫 시간으로, 야, 우리 이용구 대표, 그 다음에 이용구와 김상훈이 직접 진행하는, 야, 2021년, 예, 하반기 프랜차즈 이 시장 대예측. 예. 오늘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예. 야, 이 대표님. 야, 예. 오늘 제가 요 프랜차이즈 두 남자의 프랜차이즈 쇼의 첫 번째 테마로 네. 야, 이제 항상 상반기, 하반기, 요 시장이 네. 좀 판도가 다른데, 네. 옛날에는 요 창업시장 보면, 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뭐 이러기도 네. 했고, 아니면, 야, 서울 명동에, 서울 뭐 이런 대학로에 어떤 아이템이 뜨면, 네. 뭐 부산 서면 내려가거나, 저 전남대 후문노타리 내려가거나, 네. 뭐 대전 은행동 내려가려면 한 2년 걸리기도 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대구 드라안길 내려가거나 이러면. <웃음> 진짜 이얘기 <날이긴 웃음> 어, <그럼. 웃음> 요즘은 동시 패션으로. 아, 그러니까. 전국이. 응. 동시 패션으로 아,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요즘은 창업 시장의 수레바퀴는 6개월이면 판도가 바뀐다. 네. 이제 창업자를 만나면 분위기가 좀 음. 확실히 알수 있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 만나면 음. 또 분위기 알수 있고. 음. 어, 또 창업 박람회 시장 나가면 또 분위기를 또확알 수가 있잖아요. <웃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알수 그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점포 양도양수 파트가 있어서 맞아. 어점포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그 시장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 중요한 얘기다. 네, 그 어떤 상권의 흥망성수를 음. 조금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그 공실률하고 음. 매물의 양이거든요. 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영우 대표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시장을 분석하는 다양한 툴이 있는데 그 하나가. 점포 물건 동향. 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국에 한 13만 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접수된 그 물건의 아이템만 네. 보면, 맞습니다. 어, 요즘 어떤 게 뜨고, 맞습니다. 어떤 게 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 야, 예, 가령, 응. 야, 뭐, 공차가 지금 어때? 그렇죠. 아니면 이디아가 어때? 야, 응. 메가는 지금 장난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그냥 바로 그냥 서울의 거래 있어요. 동향. 상권에 거래되는 물건 동향. 특히 임대 나오는 가맹점들의 물건을 보면 네. 요즘 브랜드가 뜬다 진다 요즘 네. 그 브랜드 보합이야 네. 이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최근에 상반기에 네. 요즘 최근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브랜드 아니면 가장 많이 생기는 브랜드 아니면 어떤 분야 어. 요즘 최근에 상반기 어땠습니까? 어떤 브랜드가 홈런 친 거예요? 야 이거 얘기하면 <웃음> 야, 어떻게 또뼈 때리는 질문을 <웃음> 그거 그래, 이거 어이 크질 났는데 이거? 왜 그러세요? 아 선수끼리 왜 그러나? 상반기에 네. 홈런 친 브랜드 뭐예요? 지금 창업시장에서 선호도 1등은 메가입니다 메가 네. <웃음> 지금 메가 메가 메가가 천개 넘었나요? 천개 넘었죠 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컴포즈가 막 따라가고 있는데 음... 또... 반면에 또 음... 네. 아, 약간... 저, 저 물건이 많이 나오는 네그 꺾이는 게 있어요 아, 아, 그 어, 예를 들어서 어, 아니 뭐 K 모 브랜드 B 모 브랜드 아 이디아입니다 어 이디아 이디아 <웃음> 이의 점퍼 양을 가지고 판단을 음. 하거든요 맞아요 야그 이디아 일단 그 양도양수할 때는 음. 그이양이 이 물건을 양도하기 위해선그 음. 최근 2년치의 매출들을 뭐, 달라고 해요 맞아 저희는 다. 근데 그 자료를 다 보거든요. 음. 거의 마이너스예요 음. 그리고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이데아가 한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판다. 그럼 순수익이 한 20%, 25%만 해도 만600 뭐 정도 되는데. 맞아. 지금 은 그게 뭐 2천이나 1,500으로 매출이 떨어지면. 순수익률이 음. 음. 확 떨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는 과거에는 한 3천만 팔아도 권리금 2억 넘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데아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못 받죠. 그래서 지금 이데아는 3천여 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아마도 올해는 이대아가 많이 꺾였을 아, 것이다 2000개 로 떨어질 수 있다. 그, 음, 그러면 정리하면 네. 야 카페 시장이 역시 뜨겁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대신 카페 시장의 브랜드별로 명함이 엇갈리고 있다. 네. 기존의 개수로 1등했던 이대아 같은 브랜드가 요즘 보합 하향세를 가고 있는 반면 최근에 컴포즈라든지 아니면 뭐 역시 그 1등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메가커피 아성을 공략하라는 2등, 3등 브랜드가 약진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어. 같이, 덩달아, 덩달아 같이 오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서 보면, 네. 다 아시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에 지 들어가면, 어, 여기 가맹사업 페이지에 정보공개서 열람, 이거 이제 하시는 거다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음, 음. 오늘 자 기준으로, 지금 7,768개 브랜드 아, 계속 늘어납니다. 아, 그렇죠. 계속 늘고 네, 있어요. 그 외식 브랜드가 무려 거의 6,000개 가까이 되죠, 지금. <웃음> 네. 외식 브랜드가 5,992개. 네. 이 중에서도 지금 방금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카페 브랜드, 네. 뭐 커피만 하더라도 448개일 겁니다. 그렇죠. 네. <웃음> 오늘 아침에 열어 열어 보고 왔어요. 어, 448개. 이게 며칠 전만 해도 4 4 어. 4개였거든요 네, 4개가 또 늘어나는 어, 거예요. 음료까지 하면 음. 71개. 어, 그렇죠. 71개. 네. 그럼 거의, 야, 550개가 카페 브랜드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 커피와 음료의 경계선이 사실 이제는 없잖아요. 없죠, 없죠. 지금 주시에서도 주시 프레소를 만들어가지고, 맞아. 지금 강서 직영전 만들었는데, 20평에서 지금 4,500이 나온대요. 음. 그 옆에 메가가 있었는데, 메가가 또 매출 뚝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잠깐.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 하는데, 제가 우리 이용우 대표 좋아하는 게, 최근 현장에 따끈따끈한 얘기를, 바로 리얼하게 네.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주시의이 브랜드 나왔다 네. 이 브랜드가 뭐예요? 주시프레소그거만 아, 주시프레소. 있는 게 아니에요 <웃음> 예. 기기커피라는 것도 지금 또 기기커피라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예, 예, 예. 그거 말고 또 와플 브랜드도 좀더 시도하고 음. 있고 왜냐면 결국은 지금 커피 시장이 너무 그 약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음. 다시 제도 약을 하기 위해서 프레스라는 커피의 이미지를 심어서 주시프레스를 지금 만든 거예요. 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는 예, 예. 커피와 음료를 구분을 지어, 지어놨지만 예, 예. 이걸 두개 합치면 571개, 572개인데 572개? 예. 아이스크림 빙수하고 또 제과자 빵 있잖아요. 그렇죠. 제과자 빵도 이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음 제과자 빵에서 커피 안 파는 데가 어딨어요 맞아요. 또 그러니까. 커피에서 빵안 파는 데가 요즘 없잖아요. 디저트를 결국은 경계가 커피, 커피 음료, 베이커리까지 다 합쳐야 된다. 합치니까 724개 브랜드가 있어요. 724개. 그니까 7,900개 중에서 외식 브랜드가 6,000개 정도 되는 건데, 네. 야, 그 중에 최소한 10%가 넘는 브랜드가 없네요. 카페 브랜드. 네. 응. 그올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이 카페의 브랜드가 음. 계속 나올 것이다. 야, 그러면 돌직구로. 돈 냄새를 맡았으니까. 돌직구로.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카페에 열고 가는 거예요? 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웃음>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편하다. 편하다. 편하다. 지금 뭐 음식점도 응, 힘들고 응. 고기도 힘들고 응. 배달도 알고 보니까 맞아. 낮은 일이 별로 없는데 예, 예. 사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근 네, 저는 응. 이 카페 핵심은 어, 좋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야 그러니까 근데... 편하고 명함 내밀기 편하고 네. 운영 관리하기 편하고 네. 그리고 때도는 못 벌지라도 <웃음> 네. 때도 못 벌지라도 <웃음> 네.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거 있잖아요. 벌더라도 편하게 벌고 싶은 거야. 맞아. 더 어. 중요한 핵심 포인트. 예, 핵심 포인트. 더 중요한 거. 어. 그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교를 갔거든요. 뭐냐? 대학생들 알바를 어디서 하길 원하죠? 카페. 카페예요. <웃음> 직원을 고용하기 굉장히 쉬운 게 카페고, 음. 자 수요가 이게 그러니까 알바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맞아. 돈 적게 줘도 되죠. 아 그렇지. 최대 최저 시급만 줘도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 예요 그러니까 예, 차, 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언제가부터 그렇죠. 항상 임대료, 인건비였는데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심지어 시간당 만원 이상 준다고 해도 외곽지역이나 아니면 힘든 요즘 같은 여름 시기에 예를 들어서 숯불 알바 이런 거 누가 하겠냐고 안 이게 땀 뻘뻘 흘리면서 네. 네. 오히려 그래도... 주식 막 이런 거에 빠지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뭐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카페에서 일해 네. 카페는 12시부터 1시 정도까지가 완전 피크잖아요. 맞아. 나머지 시간은 널널하게, 음. 2 0대 남자 친구들이든 아니면 음. 그 20대의 그 여성층이든 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 카페를 하고 싶다라는 또 로망이 있어요. 그니까 러 연습하는 차원에서 또 알바를 들어가는 거야. <웃음> 결국은 카페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카페 예비 창업자군에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래서, 야. 공급자 입장,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어, 내 가게에서 알바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 일단 첫 번째가, 그첫 번째 고민이 음. 사라진 거예요. 음. 직원 때문에 머리에 지진 나는 거는 음. 일단 사라진 거예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운영이, 어,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템보다 음. 쉽다는 거, 음. 또 하나는 커피의 수, 커피. 어, 커피, 커피의 수요가, 어, 커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어. 늘어나고 있다라는. 아 이두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음. 커피 시장은 앞으로도 폭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 결국... 하반기에, 음, 하반기에, 그 메가커피나 컴퍼즈커피, 나머지 음. 뭐 메모드도 이제 익스프레스로 예, 예. 또 이렇게 저 음.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이 커피 점점들의 약진이 보이면서, 음. 이 돈, 돈 냄새를 맡은 이제 그 프랜차즈 이 사업가들이. 오케이. 뛰어든다. 결국은 하반기 카페 시장 정리하면, 1번, 기존의 1등했던 브랜드가 보합세를 달리는 그 틈새를, 그 메가를 중심으로 해서 컴포즈 신규 브랜드들의 지속적인 이 공약이 이어질 거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뭐 이런 아까 주시라든지 기존 브랜드의 시즌2 컨셉도 계속 맞습니다. 출연할 수 있다 표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가와 고가 4,000원대 고가 맞아. 지금 뭐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음. 또. 각각 어, 다른 시장에서 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이중간 때인 직격탄을 맞은 이디아, 3 2 0 0원짜리 이디아, 예. 커피베이 어, 이런 브랜드가 지금 완전히 뭐 꺾인 상황이나 음, 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브랜드가 음. 죽을 것이냐 맞아. 아니면 다시 재도약을할 것이냐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컨셉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음. 층기로 들어오는 브랜드와 음. 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브랜드의 점프업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예. 한대 뭉치면서 <웃음> 카페에 대한 브랜드는 지금 뭐 448개, 오늘 현재 그렇지만 아마 올해 뭐... 거의 거의 어... 500개, 500개 넘어가겠네. 네, 커피만 뭐... 가지고도. 아,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대형 커피시장은 큰 지각변동을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3천 원대 객단가 이런 3천 원, 4천 원 네. 시대 그 중가 커피시장이 네. 지각변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네. 얘기인데 네. 저가 커피시장 네.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만 이런 브랜드 있잖아. 네, 네. 900원짜리 감정서 900원짜리 네, 커피 네. 그 시장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이미 <웃음> 아, 뭐 커피 어. 언니도 그렇고 시장에 매물이 음. 되게 많이 나와 있어. 요 그러니까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가맹점 감행점주 입장에서도 큰돈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그러기도 그 음. 하지만 음. 일단 뭐 혼자 먹을 때는 음. 커피만에나 커피온리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음. 워낙 1500원 짜리의 양질의 그 카페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고 그럼 600원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음. 내가 사실은 뭐 900원 짜리를 각자 사 먹기는 뭐 하잖아요 내가 살게 하고 하는데 900원 짜리나 1000원 짜리 사 주기도 되게 애매해요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케이. 그냥 1500원 짜리도 충분히 뭐이만원 용량에 더 품질 좋고 실제로 뭐 900원짜리와 1,500원짜리 품질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음. 1인 창업 시장으로 900원짜리 커피 시장이 한때 이슈가 되기도 하고 했,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대안이요. 그게 뉴스 가치는 있었지만 실제 상권의 퍼포먼스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무인 카페 시장 어떤 거요 결국은 이제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는 우리 인간비는 숙제가... 줄이지만 기획값이 너무 비싸 네. 맞아요 그런데 <웃음> 남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맞아. 로봇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면 또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어. 그러니까 또... 이게 로봇 럭스를 이용한 무인카페 시장과 네. 최근에 원두커피를 네, 네, 네, 네, 네. 자판기를 네. 통한 무인카페 네, 네. 두 가지 컨셉이었어요. 저는 네. 로봇은 아직 로봇은 로봇 너무 대중화되기 힘들고 네. 그리고 별로 퍼포먼수도 응. 없는 것 같고 아, 그렇죠. 저는 무인카페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맞아요. 아무튼 인건비나 이런 걸 감안해서 네. 늘어나지만 는 무인카페 사업자의 수입이 엄청 늘지는 않을 그렇죠. 수 있다. 물론 네.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은 음. 24시간, 오케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오케이. 낮이나 오후 시간, 아침 시간에는 그냥 뭐, 한 1,500원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거고, 음. 말 그대로 카페가, 그 경쟁, 카페 경쟁자들이 많지 않은 곳. 예, 예, 예. 네. 그 어떤 소비 특성이 좀 다른 곳들은 음.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어도, 권의 음. 카페들이 많은데, 그 무인 카페가 잘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오케이. 네.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 이구 대표 말씀하시는 현장에 이 카페 시장 기상도 말씀만 들어도 딱딱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앞으로 이런 이두 남자의 프랜차이즈 쇼에서는 이 창업 시장에 야 이런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는 절대 정안을, 안 알려주지 않는 어, 네. <웃음> 그렇죠? <웃음> 절대 알토란 두담마 내지는 정말 숨어있는 시크릿 코드를 꼭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인데요 네. 구급 집사장에 가서 지